자 일단 물탱크 있는 한명 잡으러 갑니다 야 스포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빠지는 수준 봐라 자 포워드구요 바.. 바텐덴인가? 바텐데네 으흠아포드가 맞아 야는 야 6시 두명 들고 오네 안전방으로 대 있거든요 <웃음> 지금쯤에 대화 돌아왔을거야 야, 많이 들어갔냐, 거기? 왜 거기 집착해? <웃음> 내려가면 끝나네요. 내려가면은 게임 끝입니다. 빙. <웃음> 이번에는 아홉 시 다이아스고요. 아홉 시 다이아스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들? 바로 아주 강력한 이동성이죠. 그 기동성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죠. 자, 이번 첫 덕으로는 고기사. 고기사가 잘하는 거면 오른쪽으로 쭉뛸 거고, 못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올 건데. 예. 우리 고기사 친구가 다이아스 여고를 처음 해봤나봐요. 한대를 맞고 시작해 줍니다. 감사하기도 이제 뭐 맞으면서 하면 되지 아 근데 나랑 몇번 만나봤던 친구인데 맞으면서 원래 배우는 겁니다 <웃음> 원래 이제 안맞아보면은 모르지 아휴 간만에 9시 인크 들고 왔는데 그냥 기절초풍으로 다 당해주면은 내가 9시를 든 이유가 뭐야 이 친구야 어? 아참 전기장판 잘 썼는데 코드 연결을 안해놨다고? <웃음> 웃기네 지금 이명이 안떠 아개가 떨리는데 나머지 한 개가 어디야 아 거기서 오는 거야? 아 미친 아 잠깐만 길막 길막 길막 아 길막 뇌야 아, 보드가 9시라서 이거 플래시를 쓰기가 굉장히 꺼려진다 그래도 여기서 쓰면 된다 어 아직 공 없기 때문에 아 부엉이 야 부엉이 생각하라고 아까도 말했잖아 나씨나 남아낼거야 나나아낼거야나 남아낼거야 나 남아낼거야 나, 나, 나, 아, 아, 아, 아, 아, 단체로 그냥 어? 단체로 그냥 개지랄 그냥 후, 우리 고개사가, 이 층간, 층간 고개, 고개사, 고개사 안해 봤냐? 못 넘어가는 거잖아. 이거 층간 있어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 몰라. 아, 이 참에 또 맞으면서 배우면 되지. 음. 원래 이게, 모른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다음부터, 어, 더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이런 거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, 좋은 거지, 확실히. 모르면은 다음에 뭐, 더, 어? 대회라든지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해봐. 그냥 바로 이제. 하는것보다이런게 낫지 실전에 딱당해주면서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죽는거구나 딱 느끼는건데 골상이는왜 잠수를 하고 있는거지 야 뭔가 뭔가 이판이이상하다 와리가리 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 와리가리 음. 아 맞아라 그냥 아우 그냥 아우 그냥 그냥 아우 그냥 싫다 뭐가 포워드가 아이 뭔 포워드는, 포워드는 심리전이 안되네 이거 좀아 뭔가 잘 안되네 이거 고수라 그런가요?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내 녀석 음. 아! 와 어, 이거 그냥 학교 폭력아아면 이거? 개노무하네 이거 한대 맞고 시작하고 음. 그래서 일집 마냥 구석에 으쓱한 듯 끌고 와가지고 존나 패는거지 그냥 야, 야 돈있냐? 이러면서 이제 나는 당하는거지 유유유 얼마나 안쓰러워 뭐 향수조차 그냥 무시해버리고 들어가는 상남자 플레이 칵, 지리는구만 <웃음> 아, 도씨 자, 선지자가 해독기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고 존나 뜁니다 불쌍이 있는 해독기로 쭉 그냥 쫀득이 마냥 그냥 쭉쭉 가 그냥 쫀득이 그러면 빠질 수 밖에 없어 왜냐 어? 쫀득이기 때문이지 쫀득이쫀득이이이네 따라갑니다 야 뭐하냐? 야야 야 죽어야지 그냥 와 이게! 안 맞는다고? 아, 지랄구는, 지랄구냥, 지랄 이는 지랄 그냥 지랄 개지 그냥 랄 그냥! 누 그냥 의자 앞이기 때문에 야무지죠 지루하고 와야지 친구들아 응, 지루 후딱후딱 안하나 호대 그거 해독기 그 못돌리는거 그뭐 아직 모르나 백년은 돌려야지 기다려야지 돌릴 수 있다 선자도 뭐하나 지금 아 이거 이거 이거 초짜마냥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곤란하십니다 지금 에? 이렇게 하시는거 굉장히 좋지 못하시는거 거든요 지금 아 얘들아 뭐하냐고 내가 이렇게 선, 나이스가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이러고 있는데. 아, 진짜 이걸 돌리려고 생각을 한다고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몸으로 바고 오, 어, 씨, 아득하질 것 같은데? 아니지? 오, 미친 쉐야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개신디고 그냥 뭐하냐고야디어 야이... 돌아가 돌아 나 플래시 없어 어 미친 미친 신디오 어, 미친 신썩 썩. 냐걔썩썩 썩썩썩 신디 오냐, 야, 나 플래시야. 야, 선지자! 그거 알아? 나 플래시라고! 나 플래시라고! 나 플래시라고! 응, 바로 플레이를 빼주고! 9시 가속이네요. 그럼 뭐, 마음 놓고 써도 되겠다. 렌즈로 한척 쓱, 쓱, 한번더 쓱! 들어간 척 쓱, 마무리! 깔끔하게 3킬로, 마무리!